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500에 도전하는 3대295 한국 대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해주셨듯이 아직 저는 3대300도 안되고 운동 경력도 짧고 자세도 완벽하지 않은데 벌써부터 300,500을 바라보는 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뤄내고 싶은 게 3대500이기 때문에 저는 변함없이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제 입장에서 3대500은 너무 높고 멀리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감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내가 노력한다면 잡아챌 수 있을 것 같은 그 목표를 1차적으로 설정해보려고 합니다 3대 400 우선 1차 목표는 3대 400을 달성하는 거예요 지금 스쿼트 벤치데드가 각각 82.5, 102.5, 110인데요 이 중량을 각각 100% 140, 160으로 올리는 거죠. 그거는 막 그게 쉬울 것 같나? 응? 압니다. 이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뭐 계속 어렵다 하면은 막 도전 언제 합니까? 예? 이렇게 1차 목표를 잡으니까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도 파악이 되고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요. 아, 그리고 훈련이 앞서서 제가 죽기 전에 3대500이라는 컨텐츠를왜 시작하게 됐는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저는 유튜브 할때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요. 제가 도전하는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도했다는 분이 계실 때 제가 도전하는 영상 영상을 보고 시도를 해봤더니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분이 계실 때 제가 도전하는 영상을 보고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분이 계실 때아 저는 이마스 유튜브 합니다 나의 영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작게나마 변화하는구나 사실 이번 3대500도 분야가 운동이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높은 목표 중에 하나일 뿐인거고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3대500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저의 <웃음>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작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일단 3대 400을 보고 기본부터 자세부터 Back to the basic 해서 작은 작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think, just do Let's go 제가 3대400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프로그램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스트롱리프트 5 곱하기 5라는 프로그램이고요 A 루틴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로. 우 B 루틴은 스쿼트, 오베드프레스 데드리프트. 이중 월수금만 운동을 하고 A, B, A, B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량 설정은 각 운동별로 5회 반복 5세트를 할수 있는 최대 무대의 50%로 시작을 하는데요. 매번 운동할 때마다 중량을 2.5kg씩 증량하며 점진적 과벌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저는 첫번째 훈련으로 스쿼트를 겨우 40kg로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10.5kg씩 증량을 하기 때문에 6주만 지나도 80kg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대로 12주만 한다면 저는 127.5kg으로 5회 반복 5세트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40kg 밖에 안되지만 정말 기초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수학의 정석부터 집합부터 수학의 정석 집합처럼 처음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기본 자세와 자극, 영양 등을 챙겨가면서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운동할 때마다 2.5kg를 증량한다고 하면 겨우 1.25kg짜리 원판을 양옆에 꽂는 것 뿐인데 이게 세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금세 중량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는또 인생을 배웁니다. 매일매일 내가 실천하는 작은 변화는 가까이서 에 보면 티가 나지 않지만 이것이 꾸준함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쌓이면 언젠가 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지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과부하의 위대함이며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루틴으로 우선 3개월 동안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생각이고요. 저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김없이 don't think, just do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